나마 제나 너나 이 집구석엔 운동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? 나할 건데 오늘 저녁부터 지금 이렇게 라면을 쳐먹으면서 저녁부터 뭘 한다고? 응 음, 다이어트 원래 시작이 반이야 야 시작이나 좀 하고 말해라 나살 빼면 어쩔 건데 너 일주일 전에도 그소리 똑같이 했다고 그때랑 지금이랑 느낌이 달라 진심 성공할 것 같아 몇 키로 뺄 건데? 음 2kg? 저 라면만 안 먹어도 빠지겠다 그럼 4kg? 10kg 어.. 말이되는 소리래 5kg 묶고 따따불 15kg 아, 그럼 죽어 살 빼면 뭐할 건데? 나바푸도 찍고 세인트 존스 호텔 가가지고 비킹도 입을 거야 야! 수영장에 돼지가 떠다닌다고 뉴스에 나오겠다 다이어트 진짜 할거나고내 네, 다음 아가리아타 저녁부터 한다고 이것만 좀 먹자고 너 그거 계속 먹으면 오늘부터 나랑 헬스장 1일이다 나 진짜 먹는 게 지랄이야 아 오늘 되는 게 없네 왜? 나 이따 애들이랑 고깃집 가기로 했는데 오늘 휴무래 야 닭하슴살 먹어 그것도 고기야 아니아니 아니야 오늘 요 앞에 정육점 돼지 잡는 날인데 집에서 그냥 먹어야 해 나도 우리 집 돼지 잡아야지 너 근데 왜 고기 먹어? 다이어트 한다며? 황제 다이어트 할거야 저탄고지 몰라? 나 오늘부터 고기만 먹는다 그냥 때려쳐 이 기집애야 와 무시하네? 이거 다이어트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식이요법이거든? 됐고! 빨리 찍어 뭐하냐? 다이어트 자극 잘 하, 정말 아.. 존나 싫어 빨리 찍어 오늘 안 나가? 아, 왜 이렇게 꼴꼴 내시지 응, 운동 갈 거야 아침에 갔잖아 또 가? 그건 아침 운동이고 또 가야지 무슨 하루에 운동을 두 번씩이나 가나 벌크업 좀 제대로 해보려고 아, 니가 네 김종국이야? 여보세요? 내일? 안돼, 나 다이어트 시작했어 아, 진짜 안돼 세인트 존스 가서 비키니 입어야 된단 말이야 <웃음> 진짜 뒤졌다 수영장, 코피로 빨갛게 한번물들여 보겠어 <웃음> 야, 잠깐만 끊어 봐아 진짜 개 웃겨, 코피? 네가 때려서 터지는 거 아니고? 웃어? 너 진심으로 다이어트 성공할 거 같아? 어, 삐리 딱 오는데? 나 다이어트 한다고 인스타에 글도 올렸어 너 지난주에도 방울토마토를 원푸드 했잖아 너는 어우, 토 나와 그 토마토마토 한달 전에 고구마로 하고 그건 진심 방구 냄새가 개 오죠? 지금도 나, 맡아 볼래? 네 의지가 그 정도니까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하는 거야. 그냥 나랑 방법이 안 맞았을 뿐이야. 안 되겠다. 야, 딱밤 내기라도 하자. 너 다이어트 실패하면 아주 이 말을 뚫어볼 테니까. 쿨! Cool! 언니라고 안 봐준다. 아씨 어떻게 때려. 어, 나 운동 간다. 오늘도 감사히 먹겠습니다. 음. 와, 행복해. 아, 너무 행복해. 아, 이거지? 음, 역시 이 맛이지. 이 맛에. 아, 피가 아, 내려가. 아 진짜 한 번만 봐. 아아 진짜 한 번만 아한 번만 봐. 빨라. 야와두대 때린다. 두대 때린다. 아. 진짜 한 와. 번만 봐. 하나, 두 하나 와. 둘 셋. 아 제발 한 번만.